인스톨 캠페인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은 단가와 예산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앱의 적당한 단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단가를 언제 어떻게 조정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캠페인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단가보다 조금 더 높게 설정할수록 여러분들의 캠페인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더 높은 타겟 단가를 설정하셨을 때, 더 많은 지면에서 여러분들의 광고가 노출되고 많이 노출될수록 인스톨 전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인스톨 전환이 많을수록 캠페인의 학습이 극대화되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단가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냐고요? 사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앱 광고주의 캠페인은 처음 캠페인 시작하실 때 목표 금액인 천원보다 약 20% 높은 수준인 1,2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설정하고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머신의 캠페인 최적화가 이루어져 단가가 하락하면서 오히려 목표했던 단가보다 더 낮은 수준의 인스톨 단가를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단가를 목표 수준과 비슷하게 혹은 더 낮게 설정해서 시작하셨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인스톨 단가는 500원 수준으로 시작했지만 단가는 오히려 계속 증가해서 목표 단가보다 높은 800원 수준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실제 목표했던 예산이 30만원이었지만 거의 소진하지 못하게 되면서 한달뒤 캠페인의 일 예산 소진액은 2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죠. 이는 타겟 단가가 너무 낮아서 우리 앱의 광고 노출이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광고 노출 및 소진이 잘안된 경우입니다. 이런 현상을 피하기 위해 캠페인의 학습이 필요한 초반부에는 목표 단가보다 단가를 20에서 30%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하는 인스톨 단가가 1,500원이라면 초기 단가를 2,000원으로 설정하고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후 캠페인 성과를 추적하면서 차츰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단가 세팅을 해결하셨다면 일 예산은 설정하신 단가의 최소 50배 이상은 설정하셔야 하고 보통 100배 수준을 권장합니다. 이전에 예시로 2,000원을 타겟 단가로 설정했으니 권장 수준인 1, 20만원 수준의 예상을 설정하는 것이죠. 예산이 부족할 경우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캠페인 효율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팅이 완료되고 캠페인을 시작하신 이후에는 학습을 위해 적어도 3일에서 5일 동안 캠페인을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